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소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한석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천성으로 폐에, 어, 낭성, 주머니 형태의 그런 종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한테 로봇을 이용해서 그 종양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는 임신 22주 제 태아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 병원 산부인과에 와서 태아 MRI를 찍었습니다. 어, 보시는 태아 MRI 이상 어, 태아의 좌측 폐 하방 부에 약 4cm 정도의 그런 다발성 주머니 형태의 종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임신 39주의 자연분만을 하였습니다. 자연 분만시 호흡 곤란은 없었으며 어, 분만 즉시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빨간 화사표로 표시된 음영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태아 MRI에서 보였던 어, 종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진은 출생 직후 찍은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상 중양의 크기는 장경 3.3cm 정도 되는 어, 고형성종양과 낭성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중양으로 어 중양은 횡경막 어 상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 대동맥으로부터 어 공급되는 혈관은 어 도플러 검사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환자가 특별한 증세가 없어서 환자는 어 일단 퇴원해서 추적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2년 동안 추적하는 동안 어, 종양의 위치가 환경막의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낼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논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환경막 위쪽에 종양이 위치를 하면은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고 환경막 아래쪽에 종양이 위치를 하게 되면은 배를 열고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입니다. 환자는 36개월 될때 CT를 찍었는데 이 CT상 어, 복강 동맥으로부터 어, 동맥을 공급받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CT 후 MRI를 찍게 됐습니다 MRI 판독은 어, 좌측 환경막 어, 상부에 종양이 어, 위치하는 걸로 판독이 됐습니다 종양을 놔둘 경우에 염증이 생기고 종양이 어, 오랫동안 몸 안에 있을 경우에는 악성종양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최소 침수 수술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어, 최소 침수 수술 중에 로봇으로 수술을 할때 흉부로 접근할지 복부로 접근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종양의 혈액 공급은 어, 복부에 있는 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 복부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로봇 팔과 카메라를 집어넣고 어, 좌측 간이 수술 부위를 가리기 때문에 어, 좌측 어, 트라이앵글럴 리가먼트를 치여서 어, 스트막 어, 위에 어, 레서 커베처 소만부위를 노출시키고 어, 복강 동맥 셀리아 액시스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다이섹션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어, 복강 동맥이 일부 노출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복강 동맥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브랜치가 어, 나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중에 하나는 어, 종괴를 어, 종괴에 공급되는 혈관이기 때문에, 어, 어느 것이 위로 가는 혈관이고, 어느 것이 종괴로 가는 혈관인지 확인할 때까지 라이게이션을 하지 않고 다이섹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 베셀록으로 어, 동영상 같이. 어, 좀 어, 혈관을 어, 표시를 하고 다이섹션을 계속해서 종계로 환경막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어, 베셀루브로 표시가 된 혈관임을 확인하고 어, 문제의 그종계로 보이는 부분이 종, 확실한 종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섹션을 진행을 해 보니까 어, 동영상처럼 어, 환경막과 경계가 잘 지어지는 그런 종계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계의 어, 주변을 어, 환경막으로부터 분리하는 어, 다이섹션을 진행을 할때 종계의 어, 어, 라트라쪽 좌측쪽에서 어, 동영상처럼 동맥이 또 서플라이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동맥 서플라이를 어, 라이게이션 하기 위해서 다이섹션을 계속 진행을 해서 어, 꽤큰 혈관이 역시 셀리아게시스에서 나와서 서플레이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엔더크립으로 그림과 같이 그 혈관을 처리를 했습니다. 혈관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엔 종괴를 트랙션 하면서 환경막과 종괴를 분리하는 다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비교적 다이아프램 크루스나 횡마막과 종개가 분리가 잘되는 서지컬 플랜이 있었지만은 종개의 어, 그 윗부분 크레니얼 포션 쪽은 어, 그 경계가 점점 불, 불, 불명확해지면서 일부는 다이아프램의 네, 좌측 그 흉부에 페리에탈 플룰라와 종개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다이섹션 중에 페리에탈 플룰라가 열리면서 레프트 소레시 캐비티가 어, 열리는 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종개하고 페리에탈 플룰라의 분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페리에탈 플룰라가 종개에 붙은 부분을 포함해서 종개와 함께 어, 리섹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left, sore, s e cavity가 열렸지만은, 결국은, 어, 종결을 떼, 떼어내, 음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로 판단이 됐고, 다이아프람도 디펙트가, 어, 남아서, 어, 어, 나중에 리페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종결을 어, 절, 전체된 종교를 어, 복강해서 제거를 하고 나서 음, 그다이어프램 디펙트가 프라이머리 리페어로 될지 아니면 다른 인공물질을 대서 어, 어, 디펙트를 메워야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어, 트랙션 해보니까 다이어프램크루스가 어, 어, 비교적 접근이 돼서 어, 4로 바이크릴로 어, 동영상 같이 다이어프램 디펙트를 다 리페어를 하게 됐습니다. 다이아프람 디펙트를 리피하고 나니까 어, 다이아프람 크루스가 당겨져서 어, 시아탈 허니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다이아프람 크루스를 리인포스먼트 하고 에저파거스를 시아터스에 픽세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 흉부 엑스레이 촬영상 좌측 기흥이 심하지 않아서 흉관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총 수술 시간은 4시간 55분이 걸렸고 실제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 진행한 시간은 3시간 21분 이었습니다 수술 중 출혈량은 10cc 정도 됐고 수술 후에 제 4일째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조직검사상, 어, 처음에 CCAM으로 조직검사가 나왔는데, 어, 수술소견, 그러니까 어, 폐하고 분리되어 있고, 어, 복부동맥으로부터 어, 혈관을 공급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시게스트레이션에도 합당한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텀 어, 용어로 CPAM의 하이브리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PAM의 하이브리드 리전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본 케이스 같이 선천성 폐의 낭종성 질환이 경우 횡격막과의 위치가 상하가 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술적 접근 방법은 어, 종괴에 어, 공급하고 있는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부 동맥에서부터 어, 혈관이 나오면은 복부로, 흉부 동맥으로부터 혈관이 나면 흉부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이상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과 한석주 교수였습니다.